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지난 4월부터 다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된 태국에서는 한 달이 지난 5월 중순 현재에도 코 o 드 i d 1 9의 기세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수그러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누적 사망자 수는 이미 700명을 초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방콕클럽 유흥업서발 대규모 유행이 발단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집단 유행으로 번졌는데요. 5월 중순에 들어와 태국을 초토하신 것이또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월 중순까지 태국의 코로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3종 세트 꼭 부탁드려요. 지난 4월 중순 하루 최대 2 8 0 0명에 넘는 확진자 수를 돌파하면서 대규모 감염이 확산되던 태국은 5월 들어서도 일일 평균 1,500명에서 2,000명에. 대량의 감염자 숫자가 매일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5월 13일에는 태국 전국의 교도소에서 2,835명의 감염자가 속출한 것을 포함해 이날 하루 무더기 확진 사례가 하루 4,887명으로 일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5월 17일에는 태국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무려 9,635명으로 최다 신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최다 확진자 기록을 깬 그날의 감염자 분포를 보면 태국 국내 감염자가 9626명인데요. 이중 953명은 선별검사에 의해 확인된 감염자이고 1820명은 국내 시장 등의 지역 3회 감염자 그리고 6853명은 교도소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5월 19일에는 3,39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고 5월 20일에는 2,636명의 신규 감염자가 추가되어 태국의 통산 코로나19 감염자 숫자는 총1 1 9,585명 사망자는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태국의 열악한 교도소 환경과 지나친 밀집도의 생활환경 등이 이번 5월에는 교도소발 대규모 감염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월 13일 태국 법무교정국 국장은 방콕중앙여성직업훈련교도소와 방콕특별교도소에서 총 2835명의 수감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중앙여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반정부시대 중심인물 빠나사야씨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이후 교정국 국장이 수감자의 양성자 수를 공개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 및 수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중앙여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1,040명 방콕특별교도소에서 1,795명을 포함한 총 2,835명의 수감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확진된 수용자들 대부분은 두개 교도소에 설치된 야전병원이나 교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증세가 심각한 사람은 외부의 다른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교정당국은 바이러스가 교도소로 들어갈 수 있다. 중앙여성 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한 명의 여성이 교도소를 나갔다 돌아온 이후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후 많은 사람에게 감염이 퍼져 최소 21일 동안 새로운 수감자를 격리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정국 국장은 향후 모든 수감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며 관계기관으로부터 백신 할당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초순 기준 중앙여성직업훈련교도소에는 4518명, 방콕특별교도소에는 3238명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5월 15일 태국 법무부 교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 내 3개 교도소에서 추가적으로 1,219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태국 교정당국은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해 100% 통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까지 교도소에서 감염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었고요. 최초 5월 13일 발표에서 2,835명, 14일 183명, 15일 877명이 계속해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5일 오후 4시까지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람은 1,219명이었습니다. 5월 15일에 추가적으로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 교도소는 크롱프렘 중앙교도소 510명, 방콕특별교도소 88명, 탄나부리특별교도소 62명 등입니다. 이처럼 교도소에서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어 교정국은 새로운 두 가지의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교도소 직원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은 매 14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족을 포함해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수감자나 병원을 다녀오는 수감자 그리고 법정에서 구치소에 머물렀던 수감자들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 21일 동안 격리를 하고 그 사이에 두 번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밖에도 수감자를 줄이는 방법과 수감자와 교도소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교도소 직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수감자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와 심장질환, 암, 당뇨병, 중증비만 등의 7가지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을 마친 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집단 감염은 방콕 주변 지역 뿐만이 아닌 치앙마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방콕 주변 3개 교도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된 것으로 교정국은 태국 전국 교도소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치앙마이 중앙교도소에서 거의 4,000명에 가까운 3,929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교도소 안에 전체 수감자가 6,469명을 감안했을 때 감염 상황은 그 어느 곳의 교도소 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5월 12일에서 17일까지 태국 전국에 있는 교도소 중 8곳에서 총 9,783명의 코로나19 감염이 보고되었습니다. 자세한 교도소 이름 및 수감자 수는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되는 바와 같습니다. cna 뉴스는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5월 18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최다를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사망자 중에는 안타깝게도 생후 2개월 된 아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다시 몰고 온 교도소발 감염은 태국의 열악한 교도 상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러 해외 미디어에서 간간히 보도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한국의 연합뉴스에서도 태국교도소의 과미를 보도하며 콩나물시로 태국교도소라고 빗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하순영상에서 유명 코미디언 등 태국 연예인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으며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5월 달에도 태국에서는 연예인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인기 여배우 프로이 라는 별명의 채말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동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프로이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화면의 자막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프로이 씨는 이번에 저를 만난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엎드려 용서를 빌고 싶다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코팡한 질병통제센터장 프로이 씨를 기소하기 위해 수라탄이도의 코팡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혐의는 방콕 등 고위험 지역에서 온 여행자가 자가격리를 따르지 않은 것과 마스크 미착용을 한 것입니다. 프로이 씨는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수라타니도의 사무이 섬과 팡안 섬을 여행하는 기간 동안 호텔에 머물면서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지인과 만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도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라타니도에서는 방콕을 포함한 최고 수준 엄격관리지역 다크레드존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최고 2만 바트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편 프로이의 코로나 감염 소식을 들은 사무이섬과 팡한섬 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또한 코로나 감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태국 배구협회는 여자 대표팀 선수와 직원 등총 26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무증상이었습니다. 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 대회 위민스 발리볼 네이션 레이그 2021에 참석을 위해 4월 20일부터 나콘바텀의 스포츠 뉴스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9일 4명의 트레이너에게서 양성이 확인돼 선수 및 스태프 37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태국 배구협회는 집단 감염 발생 보고와 함께 국제 대회 출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 국제배구연맹에서 특별하게 선수 명단이 가능하다고 전해왔었는데요. 태국 배구협회는 이번 대회에 출전할지 여부를 검토하다가 해당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선발된 대표선수 17명과 직원 6명을 교체하여 참가하기로 합의 결국은 이탈리아의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제배구협회와 참가선수를 교체해 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태국 대표선수단은 전원 백신 접종을 받고 5월 20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축구선수도 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태국축구협회는 지난 5월 8일 태국 대표팀 멤버 3명과 협회 직원 5명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 피파월드컵 카타르 아시아 2차 예선을 위해 훈련중이었으며 태국 축구협회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나 스탭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들을 추적 중입니다. 태국 축구협회는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이 음성으로 확인될지라도 캠프 기간 동안 방해 격리시키고 가까이 가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경고망동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5월 13일 밤 9시경 파타야변에서 해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하고 있던 남녀 6명을 체포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휩쓸린 태국에서는 방콕 등과 함께 최고 수준 엄격 관리지역 다크레드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촌부리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파타야에는 긴급 법령이 내려져 동거 가족을 제외하고는 규모와의 관계없이 함께 술을 마시거나 파티를 하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코로나에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시국에도 간큰 행동을 한 사람들은 푸켓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15일 푸켓 지역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빠통비치에서 음주 중이던 태국인 레이디보이 3명, 태국인 여성 5명, 외국인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변 휴양지에서 속출하고 있다 보니 유명 휴양지에서 보다 순찰과 단속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의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등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게는 무거운 벌금도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단속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사건 발표나 성명 등은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스테이홈을 호소하며 이러한 비상사태 선언에 근거한 명령 준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경찰서의 단속에 의한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티엔 해변 근처에서의 음주, 벌금 6,000바트. 거주하는 콘도 밖에서 나와 혼자 음주하는 행위는 벌금 4,000바트가 부과됩니다. 부아카오 거리의 세븐일레븐에서 맥주를 구입해 거리를 걸으면서 혼자 음주하는 행위도 벌금이 5,000바트 부과됩니다. 해변에 모여 그룹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는 벌금 2만 바트가 적용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6,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외부에서 음주도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 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원래 금지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적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태국은 술과 관련된 법규가 상당히 엄격한 나라임을 알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푸켓에서는 감염방지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규제를 5월 3 1일까지 연장하고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태국 체류 허가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푸켓 부지사는 푸켓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다른 장소에서도 함께 음주를 할수 있는 것은 두명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푸켓은 경찰의 규제 위반자를 체포하도록 집행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0일까지 연장된 새로운 명령은 5월 1 0일 푸켓 나로온 도지사의 서명으로 시행되었으며 새로운 명령에는 모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명령에는 개인집에 모이는 사람 수가 몇 명일 경우 위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활동의 경우 모든 사람들은 생일파티, 환영 또는 송별회, 장례식과 같은 전통행사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축하를 위한 모임을 삼가해야 합니다. 결혼식 또는 출가행사는 연기할 수 없을 경우 질병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질병관리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이나 다른 종류의 숙박시설에서 가족 간의 행사에 외부인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 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외국인일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태국 체류화가 불허를 고려한다는 강력한 조항까지 추가하였습니다. 푸켓에서는 5월 16일부터 푸켓을 방문하려면 코로나19 음성증명서 또는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가 다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월 말까지 시행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해당 규정은 푸켓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며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도착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지역 경계에서 1인 450바트의 빠른 검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거기서 음성이 확인되면 푸켓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태국 본토와 푸켓을 연결하는 타차차의 검문소에서는 모든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자와 승객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관계로 다소 교통체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제로를 만들기 위해 북부 치앙라이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도입해 방문자에 대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5월 20일 치앙라이 전염병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에 의해 최고 엄중지역으로 지정된 방콕, 논타브리, 빠툼타니, 사뭇뿌라깐을 포함한 4개 도에서 오는 방문자는 72시간 이내에 RT-PCR 검사나 안티젠 레피드 테스트 검사를 받은 사람이나 백신을 2회 접종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을 경우 14일간의 의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방문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방문자가 치앙라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14일 동안 격리가 필요하며 만약 치앙라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자택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전염병법 B2.2558.51조에 따라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명령은 5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교육부는 당초 6월 1일로 예정하고 있던 신학기 시작을 6월 1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 교사 및 교육 담당자의 안전과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또한 교사와 교육 담당자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태국의 신학기는 5월 17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그것을 6월 1일로 연기했으며 그후 또다시 6월 14일로 연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재연기에 대해 감염 상황이 가장 심각한 최고 엄중통제 지역인 4개도 방콕 빠툰타니, 논타브리, 사무브라칸 이외에 73개도는 보건부가 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6월 1일 이후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엄중통제지역은 6월 14일 이전에 신학기를 시작할 경우 온라인 수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는 시작 시기에 관계없이 학기 종료는 일률적으로 10월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일부 완화된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가장 높은 최고 수준 엄격통제지역 다크레드존에서는 이전 6개 도에서 4개 도로 줄이고 방콕, 논타브리, 파툼타니 사무브라칸이 해당됩니다. 5월 17일부터 음식점 안에서 식사가 허용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은 전체의 25%까지이며 음식점 내에서 식사가 가능한 것은 야간 21시까지 테이크아웃의 경우는 야간 23시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식당 내에서 주류 판매나 음주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또한 최고 수준 엄격 통제 지역에서 최대 통제 지역 레드존으로 변경된 촌불리 등을 포함한 17개도에서는 야간 23시까지만 음식점 내에서 식사가 가능해집니다. 이곳 역시 여전히 매장 내에서 주류 판매나 음주는 금지됩니다. 오늘 코리아시아스TV에서 준비한 태국의 코로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이 되어도 가라앉지 않은 태국의 코로나 감염사태는 여행계 개방을 앞둔 앞으로의 전망 또한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발, 대규모 집단 감염이 5월에 다시 한번 태국을 초토화시켰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점입니다.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태국의 교정 행정 또한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